안녕하세요 두바퀴 입니다. 두바퀴 채널이 개설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문의 주시고 요청해 주셨던 것들 중 하나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로 전기자전거 추천 리스트 업데이트 입니다. 라이딩 목적에 따라 자전거의 선택이 많이 달라지는 게 사실이지만 다목적이라는 큰 범위 안에서 주행 가는 거리가 길고 믿을 수 있을 성능을 탑재한 전기자전거 네가지를 저의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선별해 봤습니다.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해주시고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삼천리 자전거의 팬텀 q 입니다. 최근에 나 혼자 산다에서 기안84 가 여수에서 탔던 그제품이고요 구동 방식으로 파스와 스로트를 기본 탑재하는 sf 모델입니다. 팬텀 Q sf는 최근 미니벨로형 전기자전거의 표준적인 전동스펙을 탑재한 제품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터 출력이 36v 350w 배터리 36v 10.4A 입니다. 언제부터 이 스펙이 표준이 되었는진 모르겠지만 이만큼 무게감 있는 짐도 조금 있고 약간의 경사도도 자주 오르내리는 분이 대부분 전기자전거를 선호 하다 보니 못해도 이 정도 스펙은 탑재해야 한다는 기준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높다라고 표현하는 경사도를 예를 들면 남산타워나 북악 스카이웨이처럼 전망대가 있는 곳이나 제주도 1 1 0 0도로와 같은 고각의 지형을 의미하죠. 약 8에서 12%의 경사도로 이루어져서 일반 자전거로 오르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다 라며 감합니 탄하는 그런 곳이죠. 팬텀큐 SF는 이 같은 구간을 무리 없이 주행할 수 있는 표준적인 스펙의 자전거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체력적 파워가 조금 더해져야 합니다. 팬텀큐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순간적으로 경사각이 높아지면 모터가 갑자기 멈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제품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모터가 놀라지 않도록 다독이는 과정도 필요해 보이긴 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파스모드 1단계일 경우 100km 툴로 주행할 경우 최고 45km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과포장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행 환경과 무게에 따라 주행가는 거리는 천차만별 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전기자전거 판매처 에서도 그렇게 설명할거예요 하지만 적당히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일부는 과대광고를 하고 나서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하면 빠져나갈 구멍 으로 활용하고 과한 주행가는 거리를 표기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최소한 이 제품은 제 경험상 과대 포장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최대 출력 제한 속도가 24km라서 더욱 안정적인 주행가능 거리를 확보할 수는 있겠지만 때마다 예상했던 주행거리에 별로 빗나가지 않아서 부담없이 장거리를 다닐 수 있었던 게 기억나네요. 다음은 볼트몬스터 vt700입니다. 볼트몬스터를 소개했을 때 어필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그만큼 모터의 힘이 좋은 자전거입니다. 모터 스펙은 48V에 350W 비슷한 가격대의 타 제품이 36V에 350W인 것보다 전압이 높으니까 당연히 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의 경사도를 도심형 전기자전거 성능의 커트라인이라고 한다면 이 제품은 15% 이상도 우습습니다. 출력 모드를 3단계로 조정했을 때 출력 모드를 3단계로 조정했을 때 순간 가속력이 18kg가 출력돼서 10%의 경사도를 이미 넘고요 5단계로 설정했을 때 빠르지 않았지만 18-20%의 에서 경사도를 무난하게 주행 했거든요. 그리고 배터리도 48V입니다. 36V 대비 33% 더 높은 전력 성능을 지니고 있어서 어필 주행이 전혀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만큼 배터리 소모율이 빠를 거라는 계산이 들죠? 하지만 용량이 11.6A로 높기 때문에 2단계로 주행해도 평지 기준 90km 내외로 주행가한 거리를 뽑는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출력 모드를 4-5단계로 설정해서 10분 이상 높은 어필을 달리면 배터리가 감소되는게 눈에 보일정도예요 아무래도 전압이 세고 전력량이 높다보니 그런것 같은데요. 1에서 3단계로 출력을 조율하면 충분히 장거리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앞뒤로 모두 장착돼있고 타이어가 거친노면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입문자들이 타기에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은 자이언트의 패스트 sr 입니다. 접이식이 아닌 700c 하이브리드고요 도시명 전기자전거의 흔한 허브 가 아니라 센터모터 방식입니다. 페달을 밟는 힘과 페달링 회전수 즉 토크와 케이던스를 감지해서 적정 파워를 출력하는 토크 센서 인거죠. 패스트 sr을 추천 자전거로 선정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속도 유지력이 미쳤습니다. 일단 타이어 자체가 미니벨로보다 큰 700C이기 때문에 페달링 파워 대비 속도 유지력은 좋을 수밖에 없지만 구름성도 좋은 편이라서 약간의 체력을 더한다면 평균 속도 27km가 아무렇지 않게 유지됩니다. 그 말은 뭐냐? 배터리를 사용할 일이 비교적 적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완충한 배터리로 스펙상 주행 가는 거리보다 약 20% 정도를 더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당시의 출력 모드는 2단계 또는 3단계를 사용했고요. 평지 80% 낮은 어필 20%의 비율로 장거리를 주행했었는데 1단계로 주행했을 경우에 예상되는 주행가는 거리만큼 달려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충전할 곳이 없어서 우려했던 게 기후에 불과했던 거죠. 오히려 배터리가 남아서 감탄했던 건 처음이 아니었나 싶네요. 기본 배터리 용량은 약 13에서 14A 정도라서 가장 낮은 출력 모드로 평지를 주행할 경우 약 180km를 달릴 수 있다고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체력을 어느 정도 사용하신다면 그보다 효율적인 주행거 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듯합니다. 다음은 프라텔로 FE+입니다. 이 제품은 기본 구성의 배터리가 두 개라서. 강력 추천합니다. 10.2 암페아짜리 배터리 두 개로 구성된 제품인데요, 무려 20암페아의 용량이고 가장 낮은 출력 모드로 주행 시 주행 가능 거리는 약 200km에 달합니다. 국토 종주를 여행한다면 많은 짐을 싣고도 충전 없이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성능인 거죠. 하루면 쌉가능이죠. 제가 프라텔로를 탔을 때 1단계 출력 모드로 설정했더니 모터의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약해서 2단계와 3단계로만 설정해서 주행해 봤습니다. 탑튜브에 있는 배터리 하나만 사용 했는데요 거의 90km를 기록했습니다. 출력모드 1단계로 주행할 때 예상되는 주행거리가 100km인데 2-3단계로 주행했음에도 90km를 주행했다는 건 정말 많이 칭찬할만한 일입니다. 물론 90%가 평지였고 5%가 오르막길 5%가 내리막길이었지만 기준치 이상인 건 확실하니까요. 모터는 36V 350W로 표준입니다. 남산타워코스 정도는 무난하게 오를 수 있는데요. 출력모드 3단계로 설정했을 때 3km의 짐이 있었어도 도심에서 흔히 만나는 5-6%대 에서 낮은 오르막에서 평균속도 15km를 유지하는게 쉽더군요. 그래서인지 실제로 이 제품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저는 캠핑갈때나 국토종주 재도전할 때꼭 다시한번 타고 싶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두바퀴채널에서 각 해당 제품 리뷰 영상을 찾아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제품을 추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타보고 최대한 솔직한 후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주도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